팔방 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방팔방이다 그죠자 사방팔방으로 우리는 반응을 한다 이런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여기에 물방울이 다주전자에 물방울을 따내고 한 방울 턱뜨있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많이 가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많이 가다가 지 맘대로 막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물방울은 안 떨어지겠지 그래서, 보아야 돼. 어떤, 그래서 이것이 작용이다.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사방팔방으로 우리는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팔방 반응론이다. 팔방 반응은 사방팔방이니까 무조건 8개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여덟 8개 개중 여덟 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뭔지 이런 것을 아무리 풀어보면 되잖아. 자 우선적으로는 사방팔방이다, 그제 우리 가장 근본인 거. 여덟 가지가 있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이 한찾아 보자. 우리 현실에서 현실에서 여덟 가지가 뭐가 있겠노 불교에 보면 팔정도가 있다, 그죠 불교에서 보면 우리는 팔정도도 있고 또 그렇게 팔각형도 있고 그지이 팔자는 많다. 자 그러면 이 너무 이제 현실에서 우리 너무 국한하지 말고 이거는 답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을 딱풀때 인간을 풀때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팔감문이지. 팔감문부터 팔팔 먼저 풀어야 되지. 팔간문.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팔복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팔업이다. 네 번째는 팔액이죠. 팔팔 애기. 팔 우리는 이 년법이 되면 바로 팔액이다. 팔. 자, 다섯 번째 폭이랑 팔연도 있고. 여섯 번째는 팔, 욕도 있고, 여덟 개 보다는 팔, 심도 있고, 막이렇게갖고 엄청난 것이 우리는 여기서 막 전개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앞에서 쭉 풀었던 거, 육의 유형에 따라서 저기 참다 있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개인인데 주어진 거고, 둘이가 있을 때 주어진 거,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우리는 아까 지금 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작용을 한다 했어요? 상압상충. 상압상충으로 우리는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생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그지? 전생궁합. 그다음에 우리는 팔연합 이런 것도 있다. 번에 우리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각 분야별로 많이 있다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게 되면 나아가게 되게 되면 뭐가 있겠나 이것은 우리는 a 플러스 b 라겠지 그러면 a 곱하기 b 라는 것도 있겠지 여기씨 뭘까 8 곱하기 8이라는 거다 이게 막 64개가 아니고 64가지 우리는 업보 이런걸 푸는거예요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은 인간을 풀때 그렇고 망자를 위해서 천도를 할 때는 8 곱하기 8 해갖고 64 지옥을 푸는거예요자 예를 들게 되면 자꾸 꿈속에 나타나는 할아버지가 있다 예를 들게 되면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지역에 지금 가있다까지 안다 무슨 연유로 가 있는지도 안다 천도가 안된 이유를 그러면 신비하지 않나 참, 우리가 죽은 할아버지가 천도가 안되고 남아갖고 자꾸 찝찝거리고 있으면 이 망자가 이 조상이 어떤 죄업을 지어서 어떤 어? 지옥에 가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 푸는 거야. 그것을 풀어야 뭐 천도제가 되든지 오울리든지 할까 이거. 우리는 뭐 지옥에 가 있으면 끄지어내야만이이뭐 천도가 되든지 오울를 할까 이거 그죠. 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힘을 이어가고 우리가 천도제를 하는 거야. 그지역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천도제를 하는 거야. 붙들고 있는 거. 누구말때는 귀신이 올라갈라 하면 어떻게막 붙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을 다 치고 갚아야 올라올까 이거 그래서 천벽경의이심만한 이론은 정말로 대단한 거야. 자 이거는 우리는 a 플러스 b 였고 이거는 a 곱하기 b 였는데 여기에 우리는 더 심한 게 있다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a 곱하기 b 플러스 c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뭐고 아까 지게 상수법이래 상수법 에? 이것이 상수법이고 이거는 어떻게 성수법이고 이것이 우리는 합수법이고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는 단수법이다. 그죠? 아까 우리 수리법칙을 정의했잖아. 이것이 어디서 풀리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자, 이것이 우리는 풀게 되고 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잠재의식, 응? 명상, 은 수련, 기신, 태치, 구명, 시식. 이런 갈때 이것이 우리는 풀린, 풀려내는 거야. 구명 시식 한다고 뭐 제사 지내면 그거 구명 시식이 되겠나? 명을 구하는 우리는 시식이다, 재다. 그래서 이것을 구병 시식이라고 한다. 구명 시식, 구병 시식. 어찌 보면 나도 참 아는 거 제법 많아요, 그죠? 박사아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이 복잡한 거를 선임이 앉았으면 기도만 해갖고 알아지겠나 목당만 채갖고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명시식, 구명은 응? 명을 이어주는 것이고, 구병은 병을 고치주는 것이고, 그런 거다. 어. 그렇지. 구병은 지금 병이 드는 사람들을, 우린 행사를 해갖고, 귀신을, 귀신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을 귀신을 퇴치해가지고 구병을 나서는 것이고, 구 명을 이것은 운명적으로 빨리 죽여야 될거이것금 명을 이어주는 것이야 그렇게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면 저승사자 딱 막아보고 쫓아 보내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명시식이다 저승사자 없는 것 같아 진짜 있다 네데 얘기해줄까 여기 저번에 여기 아저씨 그거 뭐고 그럼 여기 해가지고 우리 구명시식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 해가지고, 황암 치료도 안 하잖아. 그때 우리 구명 시식 한 거잖아. 그때 그 뭐, 뭐 이게 식도암 상기라 해가지고, 어? 완전 난리 굿을 치인 거? 모르나? 그게 전북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거 알겠지? 내가, 보스피스에 들려갈 때 내가 재승사장 했는데, 저승사자가 밤에 산수 속에서 놀래가 다나자빠신다 그때 저쪽에 어떻게 동아대표에서 수술하면서 밤에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입원실을 옮겨서 입원실을 옮겼는데 밤에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저승사자가 온다 어? 말이야 그런데 저승사자가 두 명이 온게 아니라는 거야 그 있는 구들를 이야기하잖아. 저승사자가 이제, 대장이 두명 있으면 밑에 쫄병들이 쫙 같이 한 번에 따라왔단 말이야. 한 부대를 본대요. 그렇게 수간호사가 쫙 오면, 어떻게, 해? 간호 부장이 딱 오게 되면, 간호 과장부터 이거 수간호사들, 뭐 일반 간호사들 쭉 따라오듯이, 똑같이 저승사자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오더라. 는 그런데 그것이, 3일 연속 따라오더라. 3일 연속. 별난 사람도 요양병원에서 죽어 죽어 많이 나가는 날은 전부 다 조용하다잖아. 참러고 나면 그다음에 안쓰면다 간대. 저승사자가다 조사하고 간다잖아. <웃음> 그래가 아, 놀래가 뽑저의사인데 아, 그 사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빈다잖아. 그래서 저승사자를 본 사람은 죽은 고비를 마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갈때다되니까 그러더라. 왜 왔어? 가서 가서. 야. 어. 왜 왔는데요? 왔다 이거 아이고. 아, 아이고 조선사자가 온다 사람. 영원의 세계 사람들이 응.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응. 옛날 사람들 있잖아. 간 사람들 다 불러드려. 응. 왜 왔어? 가서. 누구 땡이여? 왜 왔어? 그거 사이다는 말이야. 다 불러. 그러면 그래서 해야. 무당이 꼭 필요한 거야. 선님들뭐 무당 짓 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순 갖다 버린다는 말이야. 그냥. 무당이 아니면 무당 짓 하려면 아이야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짓이 안다고 해서 하 허선이나 해서 고 와갖고 그뭐 벌금 대낮에 밤에, 뭐 밤에 찾으러 오는데 뭐 벌금 대낮 해갖고 낮에는 도망가쁘고 뭐 그래 보면 돼. 밤에는 도망가쁘고 해갖고 그래갖고 무슨 구명시식이 되겠노 그래서 죄를 한다든지 이럴 땐 처음부터 밤에 하는 거야 낮에 해봐야 아무나 하는 낮에 안 오는데 그 말로 오겠노 밤에 햇빛 되는데 얼굴 딱하게 검은도 입고 오는데 햇빛 딱하게 맞아 뭐다 타보고 없잖아 들고 어, 딱 들고 아무도 안 알겠죠. <웃음> 그치. 얼마나 이것이 완벽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 우리가 안 보인다 해가지고, 대릉뚱땅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누구 말따로 맨날 환생해 온다, 부활해 온다. 이거, 이거 완전히 헛소리야. 지금까지 봐봐라온 사람 있는 부처님 오더나? 안 오지? 예수님 오더나? 안 오지? 옥강상제가 데려오더나? 안 오지?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온다 했다가, 온다, 오기는 개똥 나버리나, 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t b s 에서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거 다 부질없는 거라 했잖아. 순 거짓말쟁이네. 그거 갖고 인간 팔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에이, 종교들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하,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그 하는 거야, 잉? 그래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올바른 무당은 기도라도 열심히 하잖아. 응? 머리만 깎아 대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그 헛소리는 하고 있다, 이매 지가 뭐, 지가 뭐 귀신 가락하면 가지나? 귀신이 몸뚱아리도 없는데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오고, 그러는 거야? 지가 뭐도태 지가 뭐 도퇴하면 얼마나 도퇴, 인간이 인간일 뿐이지. 나도태했다고 하는지, 그는 완전 또라이다야지 혼자 미치갖고 하는. 누구말때는 뭐 어떤 선임 맨날 천도제 해준다고 했었다가 요새는 끽술도안했지 천도제가 요런 것이다. 니까내 요새 그 뭐고 어제보고 있는 선임 저승사 <웃음> 내 요새 선임 저승사도 엉터리하는 선임들 올바른 선임들이야 그런거 할 필요 없겠노 유튜브가 뭐 필요하고 가까운 소토리가뭐 필요하겠노 그러니 너가 허소리하고, 사람 꼬치고, 이상한 거, 뭐, 뭐 오늘이 법문, 웃기는 소리 하는 시치. 그치, 그치. 나 오늘이 법문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완전히 또라이 다아요 그건 사위꾼이태반이 되고 오늘이 법문 올리는 거야. 지금 뭐할게뭐 뭐 있노? 지난주 올바로 다 살아라지. 그쵸?